왔다, 왔어. 왔다,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왔다, 왔어 진행자, 미스터. 오늘은, 강원도 영월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시죠 아, 바로 저 앞에서 소을를숨해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. 영월 산설마을입니다. 언덕, 평이로톱이 쓰여있는 저 소나무. 랬을까 알림이 산설마을이네요. 안내 편의이 있는데, 올라가는데, 출령은한2 7 0년언덕을 올라가면 멀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뜨거 거의 다고왔습내 소원이 여기에 소원을 여기에 필요보세요 건강도 필요보세요 돈도 많이 들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필요보세요 이 나무는 아마 여러분의 소원을 다 그릇을 겁니다 안그러면 아, 이렇게 말을 놨겠어야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라고 아예 영상으로 한번보 봅시다 거짓말 안하게 생겼네 안개자욱한거시간은 뭔가 패한 감정이 이소나를 내가 필요야될소나무 우리의 닭 소원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빌어보시죠 이 소나물 진짜 소원 들어준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소원을 빌고있는거 이렇게 해서 소원을 쭉 빌고 있는 소나무 그 정말 잘생겼네요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가 힘든 것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